아니 이런 세상에 내 통장에 96만 달러밖에 없잖나 이런 큰일났어 이 소식이 세스모여러분들에게알려지면은 나는 큰일날거야 그들에게 엄청나게 혼날거라고 아 어쩔 수 없구만 세스모 분들한테 솔직히 말해야겠어 내 통장에 90만 달러밖에 없다고 세팅의 세스모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프콘 신설 1급 100만 달러 이하 긴급 세스모 프로토콜을 발령 이 경우 세팅팀 또한 막을 수 없음 비고 세팅령의 시민들이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세스모를 바쳐라 뭐 아니 벌써 초대가 왔어? 카지노 습격 대사기급 들어갈게요 아니 여러분들 설마 저한테 돈을 주시는 건 아니겠죠? 아니 못 봤어! 설마 저한테 50% 주셨나요? 못 봤는데? 아안준것 같아요? 아 다행이네요 저는 15%만 받아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따요다어요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 들어오시고 아 문짝! 오마이갓! Oh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어차피 버리는 거야 아유 괜찮습니다 어우 뭐야 뭐야 뭐야 아 오늘따라 핑 왜이래 이거? 뭔가좀 불안한데 여러분들 오늘 막 서버가 이상해가지고 막판 피날레 돈 받기 직전에 막 튕기거나 그러진 않겠죠? 우리의 목적은 카지노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것이다 제군들 실수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루페 잭스 유원이다 엔터 됐어 정확하죠 버그가 안 걸리길 바라면서 어 출발 오우 헬로 일단 열어주시고요 미안해 치구야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해! 미안해 치구야 다이아몬드 챙겨주시고 챙겨주시고 다음에 내가 할 것이 어디야 카습 다이아가 묵히던지 일년이될것 같다고요? 이거는 뭐 거의 김치 순이죠 김장 카습 김장 다이아 근데 그런게 오히려 더 꿀맛이에요 르라 땡기고 아! 없어 이거 자 이제 없으면 나올거야 나가 없어, 없어.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시간 없어. 나가, 나가, 나가. 가득 긁어, 엔터. 됐어. 어쨌든 뭐, 지금도 성공적이에요. 수비 무려 370만 타는데, 배. 오와, 튕긴 줄 알았네. 안 튕겼죠? 가방에 손상되는 플레이의 수비 감소입니다. 제 가방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가득 차있어요. 누가 여기다가 총 쏘면은 그 사람이 진짜 다 물어내야 돼. 다이아몬드가 근데 총 맞는다고 기스가 생기나? 생기겠죠? 자, 이제 거의 다 끝났어. 복장 변경. 웬 어떤 복장이 남은지 아 누스야? 어, 누스 복장 좋지 오 아주 멋지구만 어 너무나 깔끔하고 퍼펙트하게 미션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니다 헬기인가요 헬기? 도망차 도망차 죽으면 안돼 뒤쪽에 경찰이 무섭게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차를 하는 거야 나이샷 완벽한 주차 점프해서 올라 타이어 반갑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빨간색의 헬기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제부터 해치워 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감염드는겁니다 미션 클리어 <웃음> 여기까지 미션 세팅 브론즈 잠재수입 361만 달러 실제수입 280만 달러 수입 55%? 아니 나한테 언제 55%를 주신거지? 1 5 0만 달러 15분 내 완료 사망자 없음 엘리트 완료 164만 달러가 통장에 들어온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